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찬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재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세상과 육체에 속해 살아왔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사시고 부활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사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활 소망,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소망과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 가는 세상에 온전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그 주님을 찬양하지만 아직 전 세계 열방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믿음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사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과 아픔을 이길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